안녕하세요 유니온 라이더 박정원입니다 오늘 유니온 바이딩 그 중에서도 라이딩 하면 은딱 떠오르는 바이딩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세 가지에 좀 비교를 하면서 뭐가 좀 다르고 또 어떤 게또 장점인지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 해요 먼저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엔트리 모델로 s t r 있고요 지금도 매장에서 거의 없다고들 하는데 유니온의 베스트셀러인 프로그레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이엔드 모델로 나온 FF입니다 FF는 포지트포스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프로그레스와 예전의 FC 그 둘의 장점을 그대로 합쳐버린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가격얼 만약 STR모델은 30만원 초중반대 프로그레스는 50만원 초중반대 그리고 FF는 70만원 초반대 확실히 좀 금액대가 차이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확실하게 선택을 할수 있는 가이드라인 되지 않을까 싶어요